안녕하세요 임재화동행입니다 오늘은 말씀 불멍 시간입니다 다른 것은 잠시 제쳐두고 이 짧은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을 터치터치 할 거예요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집중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험에 합격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그분의 능력을 능력을 더욱 실감하고 있습니까? 그와 반대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면 모든 생활 역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길을 잃고 장차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악한 행동을 깨뜨려 버린다면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에서 오는 행복과 평화를 넘치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여러분이 희망으로 넘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설교와 나의 믿음의 생활과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표적들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나타내셔서 광야에서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마신 물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물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능력 있는 바위로서, 능력 있는 바위로서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들은 바로 그들은 바로 그 바위에서 로그바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고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마태복음 13장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도다 하더라. 마태복음 14장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건의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도다 하더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선한 일이 귀신축사네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10편, 18편.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 택한받은 자를 높였으며, 내가 내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련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오직 나는 여와의 호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네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가르치실 때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온 우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낮게 함이러라 낮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주께서 허락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끝으로 바울이 여러분에게 깨우쳐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능력으로 강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도 능력을 사모합니다. 저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겠어요. 주변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말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강하게 들고 있어요. 기도와 말씀 잘 어우러지는 제가 될수 있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